그냥 일어나가지고 책을 조금 읽었어요. 오늘 갑자기 무슨 일인지 눈이 빨리 떠져가지고 책을 좀 읽었습니다. 빨리 씻고 출근하도록 할게요. 저 오늘 아주아주 아주 열일을 했답니다. 지금이 6시 반인데 일을 조금 더 하다가 하려고요. 엄청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저를 힘들게 하던 애가 있었는데 이해가 딱 돼버렸어요. 여러분 집에 갈 거예요. 지금 시간 9시 22분이고요. 집에 가가지고 오늘 뭐할 거냐면 초팔이 죽일 거고요. 그리고 택배박스 안 뜯어본 게 너무 많아가지고 택배박스도 뜯도록 하겠습니다. 초팔 짱길 초 저팔 진짜 길어요. 부요 여러분, 퇴근했고 저희 집에 온 택배인데 이거는 제가 서울스토어에서 스파오 기본티를 한장 샀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예전에 작년에 스터디 했었거든요. 이화버들이랑 근데 그 분, 그 팀원분들 중한 분이 창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티셔츠를 보내주셨어요. 선물로 이거랑 하나 더 있는데 요것도 한번 까볼게요. 짜잔! 요렇게 검정색 깔 맨투맨 한 장이랑 흰색 맨투맨 한 장을 보내주셨어요. 너무너무 잘 입도록 하겠습니다. 혜인 선배님. 저의 늦은 저녁입니다. 오레가노를 너무 많이 뿌렸더니 거의 뭐 새까매졌는데요? 이거를 보면서 전 오랜만에 빔으로 네프를 좀 보려고 해요. 지금 빨래를 돌리고 있어서 좀 시끄럽네요. 음... 아니... 아... 오렌지랑 자몽을 알알이 벗겨서 같이 소스에 넣었는데 소스 듬뿍 찍어 드시면 입안에 알알이 터질거예요 그러면 향이 굉장히 좋은거고 근데 이 와인이 굉장히 잘 네. 어울리실겁니다 목수는 네. 요기도 크럼베리를 꼭 같이 드셔야 밸런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맛있게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말하면서 알아들으니까 오, 맞아, 맞아. 평균에서 사람들이 감정에 왔다갔다 하는거보다는 더 완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정. 아, 진짜, 아, 진짜. 아, 충격이지? 지금까지. 여러분 저 요거 협찬으로 선물이 들어와가지고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저것 선물을 받아서 하나씩 써보고 그리고 제가 친구들이 뽑은 색조화장품 안사는, 그리고 안쓰는 어, 1위 거든요 <웃음>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이거를다쓸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 유통기한 지나서 버리는 것보다는 몇 개는 제가 쓰고 몇 개는 친구들 좀 나눠주려고요 <목소리> 여러분 저 내일 강원도에 가야돼서 짐을 싸야되는데 일단은 이 샴푸 린스를 좀 소분을 해서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거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광고로 소개해드린 제품이긴 한데 엄청 잘 쓰고 있고 셀럽뷰티3에도 나왔고 배우 이시영님도 사용하는 을 샴푸라고 하더라고요. 빈 공병에 이 샴푸린스를 조금씩 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자려고 하는데 여러분 복층 살지 마세요. 불 끌어가기 너무 귀찮아요. 저는 이만 다보도록 할게요. 구워 드리는 프렌치랩 같은 경우에는요. 기름기가 제일 적어서 부드럽게 즐길 수 있으시고요. 제일 마지막에 구워 드리는 쫄돔에 같은 경우에는 쫄깃하고 기름기가 많아서 고소하게 즐기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고기 구워 드리는 동안 카페에 지금 신보고서를 쓰러 왔습니다. 음... 여러분 저는 집에 왔고 해골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시 38분이고요. 내일 투심이 있어가지고 야근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스벅 가서 샌드위치를 사 올게요. 드디어 V 파이널까지 만들고 완성을 했습니다. 저는 한번 뽑아가지고 집 가서 읽고 따뜻한 물에 씻고 자려고요. <목소리> 여러분 저는 한번 뽑았어요. 이 클립 색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것 때문에 기분이 살짝 좋아졌습니다. 저는 이제 퇴근할게요. 여러분 저는 긴긴 하루를 끝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투심은 잘 되었고 대표님이 따로 불러서 공부 진짜 많이 했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되게 기뻤어요. 저는 저녁으로 볶음우동을 오랜만에 해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경채 씻어놨고 해물도 이렇게 꺼내놨어요. 되겠네, 이제 애기들. 생각... 여러분 볶음우동 다 했어요. 저 유트루님의 브이로그를 보면서 요리를 했답니다. 반지가 아, 나왔다. 금로 지를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웃음> 음. <웃음> 여러분 저는 쓱 배송이 와가지고 쓱 배송을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트 청경채 우유를 또 하나 샀고요. 물티슈를 아주 많이 샀답니다. 그리고 요거는 화장실 청소하려고 화장실 세정대도 하나 샀어요. 초점이 잘안 맞네? 그리고 요거는크로아산생지 저번에 어, 발뮤다에 해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재구매했습니다. 48시 5분 치킨? 이것도 먹어봤는데 맛있어서 다시 하나 샀어요. 그리고 이것도 또 발뮤다에 해먹을 메이플 피칸 생지이거도 하나 사봤습니다 이거를 빨리 냉장고에 정리를 하고 저는 친구가 집에 놀러올 예정이라서 집을 좀 치워야 될것 같아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주연이가 빨리. 저의 집에 놀러 왔습니다 <웃음> 늦은 생일 선물을 주었답니다 <웃음> 아 진짜 아, 우리... 너무 늦어가지고 아니야. 진짜 미안해 아니야 뭐가 미안해 불량일까봐 <웃음> 어. 확인을 하느라고 뜯었어 오케이, <웃음> 근데 <오케이. 웃음> 그 상태로 잤다? 근데 어. 엄마가 박스를 박스 버리셨구나, <웃음> 버리셨구나. 어, 오케이 괜찮아 <웃음> 주연이도 이 조명을 선물해 줬어요 완전 감성 쩔죠? 대박이다 잘 쓸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녁 메뉴는 치킨입니다 그리고 치즈볼이랑 뿌링뿌링 소스도 시켰어요 뿌링뿌링 소스 여기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적응됐어? 완전 적응됐지? <웃음> 이거 너다 먹어. 알았어, <웃음> 아, 이렇게 그냥 다버릴게 이것 이것도 잘안 보일까. 얼추 반반데. <됐지? 웃음> 뭐 같이 합류해서 하는 사람이 음, 마음도 그래가지고 하는데 나는 불안한 거야. 연구를 좀 제대로 해서 그는 거, 나는 연구를 잘해서 그니까. <웃음> 맞아. <웃음> 근데저막 백번 아니잖아. 근데 <웃음> 여러분 죄연이는 집에 돌아갔고 저는 이렇게 예쁜 조명을 얻었다. 씻고 자 보도록 할게요.